안녕하세요, 에스니 키치입니다 오늘은 집에 있는 아주 기본적인 재료로 가장 기본 베이직이 되는 샐러드 드레싱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재료는 누구나 집에서 요리를 하신다면 뭐 올리브유나 식초, 올리고당, 소금, 후추 정도는 가지고 계실 거예요. 혼밥 먹을 때 있잖아요. 근데 뭐샐러드는 먹고 싶고, 근데 만들 귀찮을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. 30초 드레싱, 아주 빨리 만들 수 있는 드레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올리브유를 두 스푼만 넣습니다. 오늘은 1인분이라서, 원래는 2인분 할 때는 올리브유 4스푼 넣었는데, 두 스푼만 넣고요. 그 다음 식초는 한 스푼. 올리고당은 3분의 2 정도만 해주는 게 좋아요. 한 스푼 했더니 좀 달아요. 그래서 이 정도? 3분의 2. 꿀이 있으시면 좋지만, 오늘은 기본 드레싱이기 때문에 집에 있는 재료를 만듭니다. 그 다음 소금은 한 꼬집 정도? 두 꼬집 넣어줄까요? 이거는 취향대로. 일 후추 넣을게요. 제 후추는 전동 그라인더입니다. 끝났어요. 이렇게 섞어주면 끝입니다. 이게 1인분 드레싱이에요. 그냥 집에 냉장고 남아있는 야채로 이렇게 해서 드레싱만 해서 드시면 샐러드 드레싱 때문에 머리 아플 필요 없는 것 같아요. 간단하게. 그리고 오늘 기본 샐러드에는 샐러드 잎이랑 적생양파, 토마토만 넣어줄 거예요. 이제 잘라볼게요. 얼마 전에 구입한, 제가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죠? 이 빈티지 접시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토마토도 토마토는 이렇게 반 자른 다음에 이렇게 잘라주고 그래서 사선으로 이런 식으로 잘라주면 예쁘게 잘리더라고요. 이렇게 토마토를 뿌려줍니다. 네, 완성됐어요. 아 그리고 제가 올리브가 조금 있어서 블랙 올리브를 여기다가 조금 얹어주겠습니다. 올리브 너무 맛있지 않나요, 여러분? 이렇게 하면 근사한 한끼 샐러드가 돼요. 네, 금방 만듭니다. 짠 완성 이제 드레싱을 뿌려볼까요? 오늘 드레싱도 굉장히 심플하죠. 제가 복잡한 요리를 안 좋아해요. 그러다 보니까 생략해서 만드는 그런 맛있는 요리 레시피를 좋아합니다. 저같이 맛있는 샐러드는 먹고 싶은데 만들기 귀찮아하신 분들께 오늘 레시피가 어,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. 어, 오늘은 1인분 샐러드라서 고기를 구워서 남편이랑 한 접시씩 샐러드를 먹었고요. 볶음밥과 함께 또 맛있는 저녁을 먹었습니다. 요즘 데일리 샐러드로 이렇게 만들어 먹고 있어요. 그럼 다음 영상도 심플한 레시피지 근사한 한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. 안녕